오늘은 A6를 쓰도록 하고, 일단 사용할 속지를 꺼내고, 오늘 쓸 아이템은 자, 음 예전에 민키, 화트에서 샀던 거를 좀 써보면 좋겠는데, 오랜만에. 이런 것도 괜찮고. 오, 이런 것도 괜찮은데? 음, 또, 쓸만한 게 여기 사진도 있네 사진을 써볼까? 오, 귀여워 사진 스티커 음, 이것도 괜찮겠다. 이거나 아니 크라프트 종이 이런 어, 스티커나 핑크하는 일단 대충 이런 것들을 꺼내고 오늘 진짜 쓸만한 게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음... 어, 이것도 예쁘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거를 잘라서 요정도? 메모지를 이렇게 붙이고 얘를 어? 괜찮은 것같아 이렇게 붙이기로 하고 붙이는 건 풀테이프를 사용해서 붙이도록 할게요. 이 메모지는 제가 민키트에서 구매했던 메모지고 아 이제 민키트 곧 신상이 나온다고 하던데 신상 나오면 또 사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예전에 캐논 셀피로 프린트를 해놓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붙이고 일단 먼저 타공을 하도록 할게요. 어, 잘안 보인다. 잘안 보일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타공하기가 굉장히 편하지요? 이렇게 타공을 하고 그리고 옆에 간단하게 일기를 쓸까요? 일기를 간단하 쓰고 이거는 스테들러 파인 라이너 회색 색상을 사용해서 일기를 쓸게요. 이 사진은 제가 작년인가? 그 강남역 근처에 있는 곱창집에 가서 찍은 거예요. 간단하게 일기를 쓰고 그리고 하단에는 스티커를 붙일까요? 하단에는 그럼 어떤 스티커를 붙이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 붙여도 될것 같고 아니면 뭐 이런 거 이런 거 붙이고 메모지랑 겹쳐서 붙이면 예쁘겠다. 메모지는 요거 말고 요거 말고. 이건 말고 여기야 뭐 후드루 이게 떨어져요? 이 메모지가 약간 색감도 맞으니까 오늘은 이거를 쓰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저번에 어떤 분이 이거 문의 주신 분이 있거든요 어또 떨어져? 이거 풀로 붙여버릴까? 자꾸 떨어지니까 이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이 클립보드가 팔더라고요. 이 클립보드 이거 빨간색 이 파일 이거를 사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포스트잇 메모지들을 그냥 붙인 거예요. 여기다가 양면 테이프로 근데 생각보다 유용해요. 이렇게 쓰니까 찾기도 편하고 쓰기도 편하고 이런 느낌으로 하고 여기에 여기에 이건 아니고 이거 아니면 이것도 예쁠 것 같은데 일단 이 외모지를 여기다 이렇게 붙일게요 좀더이로 붙일까? 이렇게 붙이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전에 이 땡땡이를 먼저 붙일까봐요. 먼저 붙이고 자 이거를 이구야이구야 먼저 붙이고 그 위에 이거를 요 이렇게 붙이고 밑에는 가위로 자르고 자르고 그리고 너무 두꺼울까? 색감이 예쁠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붙이면 음 나쁘지 않은데요? 이렇게 하고 이 스티커를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일까요? 이렇게 괜찮나? 하고 옆에는 자를게요. 자, 자르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가 조금... 뭔가 빈거 같은데 빈거 같을 때에는 그럴 땐 스티커 스티커를 쓰면 좋은데 어떤 스티커를 쓸까요? 이 분홍색 아파 스티커를 여기다가, 이게 소, 여기, 여기, 여기, 여기다가, 슬쩍 붙이고, 그리고, 이런, 마테. 아니, 이건 별로인 것 같고, 요런, 요 마테. 아니면 이, 이런 색, 이런 색, 이런 색 색상이 이건 좀 튀는 것 같고 요거 요거 이 색이 난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오 예쁘다. 그리고 아! 그러고 도장을 찍어볼게요. 도장은 이 스탬프를 쓸게요. 여기 이렇게 하면 예쁘겠다. 잉크는 무난하게 검은색 잉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잉크를 톡 톡톡톡톡 잘 묻혀서 여기에 음좀 진하게 찍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만 어쩔 수 없지. 나머지 잉크는 닦아내고 그리고 데뷔? 아니야 음, 음, 음, 음, 음. 뭘더 써볼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면 여기 밑에다가 그거를 씁시다. 뭘 쓰냐면 바로 바로 바로 프린트온 프린트온 스티커를 쓰도록 하고 그리고 프린트온 중에 이거를 이렇게 쓸까요? 요거? 요 부분을 이렇게? 괜찮으려나?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자르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오케 이렇게 뒤에 필름을 제거하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 눌러 눌러 눌러 눌러 눌러, 눌러 긁으면 이게 어떤 분은 나무칼 같은 걸로 하는데 나도 나무칼 같은 걸 하나 해야 되나? 아 <놀람> 어, 힘들어 이씨 그래도 잘 됐나요? 된 건가? 아 이것도 안 됐어. 자, 됐을까요? 되어 되었다. 됐다. 자, 이렇게 하고 스티커를 뭐 여러 가지 스티커가 있는데 뭐를 쓸까요? 나비? 아, 나비 스티커는 항상 언제 써도 예뻐요, 참. 이런 것도 있는데 엄청 귀여운 거. 와, 엄청 귀엽다. 근데 너무 크다. 쟤는 A5에 써야겠어요? 아, 이스티커도 너무 예쁘다. 예쁘네? 이거 써야겠다, 이따가. 쓰고. 그리고 이런 우표... 아니야, 너무 커. 우표 스티커나 아니면은... 레터링 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아니면 여기는 여기도 사이즈가 다 커서 딱히 쓸게 있을까요?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아, 이 아닌 것 같아. 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아, 그냥 여기 뭐 토하지 말고 일기를 쓸까? 일기는 연보라색 펜으로 쓰고 어후... 간단히 일기를 썼고 그러면은 오늘의 날짜도 찍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는 이 남색 잉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온오 카메라에 배터리가 별로 없네요. 배터리 갈고 가야겠다. 카메라 배터리를 갈았고 오늘의 날짜를 찍도록 할게요. 오늘은 며칠인가요? 오늘 며칠이지? 오늘은 6월 3일입니다. 6월 3일이고. 잉크를, 이렇게 요렇게, 톡톡톡톡톡톡톡톡톡 찍어서 여기에 찍을게요. 찍고 아 배불러. 오늘 점심으로 동생이랑 냉면을 먹었는데 아직까지 배가 불러요. 지금 몇 시야? 지금 시간이 6시 반인데 아마 저녁도 좀 늦게 먹어야 될것 같아요. 배가 안 고파서. 그리고 일단 왼쪽 페이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오른쪽 페이지를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는 아나 이거를 꼭 쓰고 싶은데 이거를 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요, 요렇게 요 뭔가 난해한 느낌의 스티커 같아 얘도 그냥 붙이는 것보단 무언가 배경지를 같이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거 같이 붙일까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아니면이 떡매 떡맨데 약간 이렇게 노란 끼가 있는 게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냥 이거 쓸까? 이것을 여기도 살짝 찍고 이렇게 오! 오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오호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다른 거는, 이런 빈티지한 그림, 그리... 오, 이것도 예쁘다. 아니면 이런 그림. 이거보단, 이게 난것 같네요, 얘. 무인양품 노트는, 먼저 여기, 어이어이어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에 각을 맞춰서, 이렇게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스티커를 붙이도록 할게요. 이 스티커를 이렇게, 이렇게? 오, 오, 오. 이 정도? 이 정도 붙이고 우선 남는 부분은 가위로 자르고 이거를 이렇게 붙이면은, 이거를 얘만 붙이면 또 그러니까. 오, 이것도 예쁘다.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어, 약간 이거 느낌 있는데,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어, 아니면 이거. 잘라서 붙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잘라볼까요? 조심히 자르고 이거를 어, 이거 뭐야? 이렇게 아니면 위쪽에 이렇게 여기에 요거랑 같이 붙이면 예쁠 것 같아. 버건디랑 회색은 언제나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붙이고 여기 위에 이 레터링 스티커를 요렇게 요렇게, 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괜찮은가? 이렇게붙고 아차 여긴 자르고 그림도 음, 음, 음. 타공을 하고, 그리고 음, 음, 음, 음, 음. 이 원형 스티커를 이거를 제가 우선, 이렇게 자를라서, 이렇게 붙일까? 두 개를? 아니면 이거 모양을 내서 붙일까? 고민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아, 그냥 붙일까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 검은색 색지를 요아 별론가 너무 너무 너무 안 올네요. 아니, 얘가 날까요? 얘를 이렇게. 얘가 난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크라프트 감성이 있으니까. 음, 음, 음, 음, 음. 연필로 여기를 요 정도? 자, 자를. 볼론가? 음, 음, 음, 음, 음. 라벨을 붙일까요? 라벨? 아, 라벨이란가? 얜 나중에 쓰고 그럼 <웃음> 라벨 예쁜 것 같아 나 라벨 붙여야겠어 너 어차피 라벨도 다 붙일 순 없으니까 공간이 좁아서 여기를 살려줄까요?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하고, 여기를 죽일까요? 일단 한 반으로 잘라서 어느 정도 되지 여기? 진짜 반? 이 정도? 잘라서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할 것이냐 조금 더 넓게 잘라도 됐을 것 같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고 얘를 진짜 끄트머리만 이렇게 해서 같이 붙일까요 이렇게? 작은 라벨처럼? 어 이거 너무 답답한 것같아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붙이고 얘네는 나중에 쓰고 이건 이거 약간 아까운데? 약간 아까운데 이거라도 붙일까 이렇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요렇게 간단하게 요런 자 간단하게 글씨들 써줬고 약간 이런 뭐랄까 요런 아쉬운 빈 공간이 있는데 요런 데는 아 이런데도 프린트온 스티커 같은 거 붙이면 참 예쁜데 아 이런데도 에 프린트온 스티커를 붙이면 참 예쁜데 마땅한 아니면 마테 요런 마테 예쁠 것 같아.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일까요? 괜찮나? 음, 예쁜데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고. 그리고 펀치로 타공을 하면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일단 다이어리 끼우도록 할게요. 어, 여기 다 떨어지네. 뒷면이 뭐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나중에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붙이고 여기도 어, 여기도 들뜨네. 들뜨는 부분은 풀테이프로 슬쩍슬쩍 붙여줄게요. 여기도 심각하구만 여기도 이비, 이비, 비비비 일단 여기 뒤에. 종이... 오이고 많다. 이거 먼저 정리를 좀 하고 다시 끼우고 오 정신없어. 끼우고 뚫읍시다. 됐다. 이렇게 타공까지 완료를 했고 오늘 다이어리에 이제 끼우도록 할게요. 다이어리를 금방 어디다 뒀을까? 어겼지롱 이렇게. 이렇게. 끼우고. 어휴, 잘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